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동일 보험사 조회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되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수 없으나 계약자 및 설계사 이승지위에 있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0나 308765, 308772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제1상 보험의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관한 판단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로 면책되고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이례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평소 소유하거나 관리하다가 이를 운행함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면책된 바 아래 강인증 사실에 의하면 시는 평소 이사건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하면서 운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13보험계약에 이륜 자동차 부담보험 특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씨는 2012년 6월 19일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년 3월 19일 C의 아들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사건 책임보험은 30세의 한정특약으로 H는 피생이므로 위 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위 책임보험은 사실상 C만을 위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는 아마 아버지가 사고 현장을 지나 아이의 흑염소 농장에 가던 중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씨가 농장률과 관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사정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책임보험 계약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가 보험기간에 포함된 2018년 6월 18일까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씨가 이사건 오토바이를 관리해오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 화물차량으로도 농장에 출퇴근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씨가 이사건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 부족합니다. 따라서 씨가 이사건 오토바이를 평소에 독점적으로 소유 및 관리해왔으니 명백한 이사건 사고에서 원고가 씨가 주기적으로 이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제13보험계약상의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보지무위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계약자인 피고와 피보험자인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의 주요한 사항인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계약 중 알리 의무 문서 중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사항에 씨는 수용차의 자가용 부분에 표시를 하였고 오토바이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건강확인서에도 추가내용 본인 소유 산타페 출퇴근 오토바이 운전 안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는 2012년경부터 이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사건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하여 왔음은 이미 본방와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서명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시와 피고는 계약적 알림의무를 작성할 때에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담사와의 방문건강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시는 이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C의 아들 H는 2012년부터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관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책임보험이 지속되었는 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내부전산망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하여 C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보험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C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C나 피고의고지부흥 위반을 이유로 한이 사건 제2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고지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라 사기로 인한 취소 아래에서 인증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있어서 시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 여부는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및이 사건 각 책임보험을 직접 담당한 보험 모집인이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시의 딸로서 시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관리하면서 운행온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보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로 하여금 고지하도록 하지 않은 채 계약적 알리의무 답변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사실대로 말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청약서와 계약적 알리의무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보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사실대로 이를 고지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더욱이 피고는 보험계약자이고 수익자인과 동시에 보험중개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이사건제2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사건 소장 부분이 2018년 6월 20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사건제2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3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는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